미량박씨뭐 이번에 천도세 번째죠. 그쵸. 네. 세 번째라 어, 관념은 알고 있겠지. 내가 관념을 얘기해 줄게요. 미량박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해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해하는 줄을 몰라. 근데 가해하는 방식이 뭐냐면 마음을 버려. 예를 들어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조그만 얘기도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어, 내가 너 요렇, 요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기, 집착이 너무 세.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사랑을 줘도 자기 뜻대로 주기를 원해. 집착이죠. 기대. 고개 있는데 고기랑 조금만 안 맞으면 바로 버림받은 마음 올라와. 그런데 그 마음을 버려요. 아프다고. 두렵다고 버려요. 버리고 바로 미움을 올리죠. 버리고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미움 올리면서 자기가 가해했잖아. 자기 마음을 버렸잖아. 버림받은 마음 느껴서 아픔 느낌 그거 보는 두렵 느껴야 되는데 바로 버리고 미움을 올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상대를 공격해. 그러면서 난 피해자가 돼. 내가 원해주는 대로 어떻게 다 해주는데 세상이. 매 순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야. 버림받은 아픔을 안 보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무조건 버림받은 거고. 그 마음을 버리는 식으로 계속 하니까 그게 고집이야. 근데 고집인 줄 모르지 그지딱 올라오는데 이걸 인정 안 하고 계속 버리거든 그래서 봐. 여러분이 기대가 있어. 누구를 보면 이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 그걸 내려놔. 여러분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잖아. 그치? 근데 상대가 나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상대가 날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정신병이야. 왜? 그냥 어, 상대가 날 미워하나 보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죽어도 날 사랑해야 되네. 그게 이상한 거야. 단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건내 자유야. 나도 상대를 근데 나도 그걸 못해. 참어. 내 미움이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누르면서 아닌 척을 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뭘 해줘 해주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지. 자기 자신을 가해하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도 살지 못하게 하고 상대가 원하는 마음도 안 받아주고 그게 뭐냐면 내 버림받을 마음 버려서 그리고 상대에게 미움 쓰려고 할때 두려워. 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버리는 마음을 쓰려고 하니까 두려워. 그건 가해자라고 하면서. 마음을 재단하고 옳다. 그러다 시비 분별하면서 날마다 버려. 자기 마음을. 그래서 그게 고집인 거야. 마음 이해 안 해주는 고집. 그래서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미움받아. 자기는 애를 쓰는데. 마음을 안 느끼려고 애를 쓰고 버리니까 얼마나 애써. 착하게 하려고. 근데 그 자체가 미움이거든. 버리는 게 그냥 솔직해야 돼 미움 올라오면 미워 그리고 미움받아야 되는데 죽어도 안 하겠대 그냥 개미움이지 착한 척해도 아침부터 입이 이렇게 나와서 조상님을 잘도 못시겠다이거사 그렇게 살았어 조상이 엄마가 맨날 그렇게 살잖아 불평불만 하면서 그치? 이 녀석이 정말 천두지 아침부터 얼굴에 그냥 수치를 그냥 기분이 불쾌하고 나쁠 때 수치인 거야 어. 그 수치 두렵다고 버리면 어떡해. 딱 그거 보는 두려움 느끼고 인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버려버리고 미움질을 해. 그 마음을 분별해서 그게 고집인 거야. 분별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게 되게 세요. 미현버 씨가. 복을 못 받고 직구석이다 힘들지. 나와 남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소통할 때 오늘 낮에 그 수치 안 느끼고 골집 부리고 때 한바탕 머리채 잡고 싸워. 개미움 써. 그리고 현실에서 자기가 어떻게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면 버리는지 그리고 가해자 마음 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미움 올라올 때그 마음을 두렵다고 하면서 버리면서 참으면서 착한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마음 인정 안 하는 고집을 한번 봐요. 알겠지? 그게 버림받음 올라오면 이거 아프다고 버리고 내가 버리고 싶고 미움 마음 올라오면 그거 버리고 사랑 올라오면 또막 집착해갖고 막 집착하고 버리고 이거 다 마음을 갖다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사랑 올라오면 또 있는대로 때로 집착해서 이건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갖다가 계속 그것만 쓰려고 하고 막 사람을 귀찮게 하면서 어 힘들게 해 사랑으로 음 여러분 그냥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그렇구나 받아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내가 사랑 느낀다고 해서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미움을 느낀다고 해서 내 천하이 죽일 놈도 아닌 거거든 또 여러분은 그걸 갖다 그렇게 분별을 하면서 여러분이 나쁘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해 그게 문제가 있죠 그게 고집이야 박씨의 고집 알았죠 그거 인정하고 근데 다다 다 왔나 하나 둘셋넷 예, 다섯 여섯 예. 일곱,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여어 그러네 아 참관들이 좀 많이 오는구나 응. 서울에서까지 참관하러 어, 미량과씨 참관하러 많이 내려와요 이따가 어 참관 그미량과씨 천도제 할때 여러분이 마음 버린 거 참에 제대로 못하고 또 골질 부리면 조상님 앞에서 처맞는 수가 있어 정신을 바짝 차려 알았죠? 자기가 생활 속에서 상대를 볼때 어떤 마음 올라올 때그 마음 버리는지 너는 엄마 보면 수치 올라와 그치? 응. 미움몰라와 그치 수치와 미움은 나쁘다고 생각해 바로 버려 그 두려워해 그치 이거 두려움 안 느껴 바로 버려 그리고 미움질해두려움 버리고 성실을 차려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를 해부하고 내가 어떻게 버리면서 이게 고집 마음 이해 안 해주려고 고집 부리는 줄 모르는지 그걸 봐야 돼 니도 수치 다 버려 그렇지 그거 안 보면 아직 이따 몸뚱이 부러지게 쳐맞는다. 그거 보고 그거 인식 못하면 미움질 올라오면 그거 한번한석고 풀고 그렇게 합니다. 아셨죠? 네. 자, 미량박씨 이번 3차 천도제 때는 천도가 잘 돼서 진짜 고집 알아차려서 마음 버리는 이게 고집인 걸 알아차려서 이 고집 때문에 늘 미움받고 살고 내가 이 애고가 버려지지 않고 죽지 않아서 세상에 기억 못 한다는 거. 참외를 꼭할수 있고 천도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자 미량박씨 하면 여러분 화이팅 음. 미량박씨 화이팅! 화이팅 자 항상 소통하십시오. 음. 자, 조금 전에 미량박씨 아가들하고 미량박씨 아가들의 관념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량박씨가 지독하다고 내가 맨날 그랬잖아. 지독한 게 뭐냐면 고집이 완전히 잠재의식화됐어. 안 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저절로 안 들어줘 늘. 그러면서 늘 자기는 피해자래. 가해자잖아 남의 말안 들어주면서. 근데 그 기전이 뭐냐면 마음을 버려버려요. 분별심이 센게 고집이야. 마음이 올라올 때 분별해. 버림받은 마음 나뻐 버려. 열등감 나뻐 버려. 사랑 좋아 막 집착해. 도와주고 싶으면 오 좋아 막 집착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 마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를 들어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면 그 마음은 나쁘다고 버려버리네. 그리고 그걸 보는 두려움도 버려버리네. 그러면서 미움을 써 상대에게.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올라오는 마음을 버리니까 상대의 마음을 인정 안 하게 되고 이해 안 해주면서 자기가 미움을 쓰고 나서 자기가 이해 안 해줘서 미움 썼는데 상대가 자기한테 안 들어줘서 너는 네가 미움이라고 하면서 상태를 공격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자유가 있어. 상대를 좋아하고 또는 상대를 미워할 그치? 근데 상대는 날다 좋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집착이에요. 그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실망하는데 굉장히 센 거야. 미양머 씨가. 그 집착이. 근데 이번에 아는 건데 김혜김씨도 그게 엄청 센 거야. 그 집착이. 그게 세면 어때요? 반드시 상대가 내 뜻대로 안 해줄 확률이 높아져요. 그쵸? 그럴 때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면 이게 너무 진짜 같아. 자기가 이상한데. 어떻게 상대가 자기 뜻대로 해주나. 내 눈치 보러 왔어? 내 시중으로 온 거야? 응? 상대가? 그럴 때이 버림받은 마음이 아 어, 이상하구나.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어, 집착이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응 어. 집착이 올라오는구나. 버림받은 마음으로. 두렵구나. 버림받을까봐. 내 뜻대로 안해주면 그게 집착이구나 하면서 자기 마음을 봐야 되거든. 집착하고 그 집착이 안 들어줬을 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으로 올라오면서 어, 자기를 괴롭히는 그리고 상대를 괴롭히는 딱 인정을 해야 얘가 죽잖아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죽고 버림받은 놈이 죽으니까 버림받은 마음이 잘 안올라오면서 집착이 내려가. 이런데 이거를 딱 올라올 때 버려버리면서 바로 두려움도 안 느끼고 미움 쓰거나 아니면 두렵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상대를 가해자를 만들어버려 미움 쓰고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 못해 올라오는 건 피해자 마음으로 올라오니까 자기가 마음을 버려서 올라오는 건데 그 약자와 피해자 마음이 이게 강력한 고집이에요 요게 미량박씨나저 김혜김씨나 몇몇 파평윤씨나 고집부리는 내 뜻대로만 하는 독재가 심한 아기들. 심할 때 집착이 심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데 고집인 줄머리를 몰라요. 분별심이 고집이야. 그래서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그리고 분별심이 누가 제일 쎄냐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 집착이 셀 때. 그 집착은 왜쎄냐 버림받은 두려움이 쎄수록 절대 버림 안 받으려고 버림받은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거 많이 받을수록 버림이 아픔이 클수록 집착도 큰 거예요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세니까 그거 안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버림받은 아픔까지 들어가야 돼 계속 알아차리고 근데 못 알아차리고 집착하면서 미움 쓰고 계속 고집부리고 마음 버리고 하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고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오늘 보이기 바랍니다. 오늘 미량박씨 천도제하는 날이니까 많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 집착이. 집착이 고집이야. 내 뜻대로 해야 돼. 상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는데 이 마음이 너무 무섭고 아파. 이 마음 안 보려고. 이 마음을 설사 받더라도그 다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두려움을 버리네. 그 버림받은 아픔 부분 두려움을 버려. 그걸 버리면서 내가 아니라고 고집부리니까늘 두렵다고 피해자 쓰면서 상대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또는 막 미움 쓰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가해자가 돼요. 가해자 하면서 가해자인 줄 몰라. 그거 고집이에요. 제일 미운 놈이지. 그래서 절대 인정 못 받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게 바로 수치의 고라고 또 우리가 하는 거야. 수치를 떠는 거잖아. 상대 마음이 인정 안 해주면서 가해하고 있는 수치. 그 수치 빙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두려운 빙이 수치빙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 그 오늘 하루종일 피해자 마음을 올리면서 상대를 절대 이해 안 해주고 가해자 수는 그 고집부리는 마음을 분별해서 버리게 될때 저절로 고집부리는 고집빙이를 좀 알아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